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안했던한지 차이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레시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유명한 집 가서 레시피를 몇 천만 원씩 주고 사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그 비밀을 알려고 취직을 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레시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한껏 차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장사는 많은 한껏 차이들이 모여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장사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장사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체크해 줘야 되고 신경 써 줘야 되고 이뻐해 줘야 되고 아껴 줘야 되고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 은 자전거 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자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포차에 짬뽕탕이 메인 메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짬뽕탕이 어느 날 제가 손님이 안 먹고 가는 걸 보고 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체크를 했더니 쓰더라고요. 짬뽕탕이 원래는 굉장히 맛있어서 저희가 많이 찾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추적을 했습니다. 역추적을 해 봤더니 저희 짬뽕탕에는 속배추만 들어갑니다, 원래. 속배추만 들어가는데 겉배추가 들어간 거예요. 그 겉배추가 왜 들어갔나 확인을 했더니 새로운 직원이 속배추 말고 겉배추가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는 나름대로 가게를 위하는 마음에 겉배추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까지 썰어서 포션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겉배추 파란 잎사귀가 들어가면 은 쓴맛이 납니다 자, 국물 자체에 쓴맛이 우러나 버린 겁니다 이 직원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친구는 가게를 위한다고 그걸 아끼려고 자기가 더 노력해서 포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준 제 책임이고 저희 직원 책임입니다 자 레시피를 아무리 사온들 레시피를 아무리 좋은 걸 봤든 관리가 안 되고 꾸준히 체크해주지 않으면 한방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는 망할 수 있겠죠 이런 한껏 차이 때문에 이런 한껏 차이들이 모였을 때 그때 장사는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레시피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돈으로 주고 사는 거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레시피는 장사의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레시피도 직원이 바뀌거나 아니면 매일 만드는 사람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것 차이는 별거 아닌 배추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배추의 물량도 틀려집니다 수분 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포션이 또 바뀌어요 배추에서 아니면 야채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국물이 옅어지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레시피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 배추가 수분이 많이 먹고 있다는 걸 판단을 못합니다. 그때 계절에 맞춰서 수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념을 조금 더 추가한다. 이거는 사장이 할 역할입니다. 그런 한끗 차이들 때문에 장사는 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끗 차이는 레시피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광수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